그냥 일회용기에 먹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왔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이거는 파인애플 맛 주식쿨 일단 제일 기대되는 떡볶이 먼저 되게 신전떡볶이 맛이 나는데요? 카레향이 많이 나는 떡볶이 김말이 튀김도 아, 여기 튀김 맛집이네. 오고! 참치김밥 뭐지? 너무 맛있는데? 매콤해요. 새우튀김. 음거는 음, 음, 음. 어묵튀김. 치즈 올려서 쌈맛나는 치즈 인데요 여기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그러, 그래서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매워봤자 얼마 맵겠어 했는데 은근 매콤하네요 김말이 튀김 진짜 맛있어요 하나 더 시킬 거야 김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김밥 안에 있는 참치가 엄청 좋고 여기는 좀 식혀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뜨거워. 오. 여기 떡볶이 안에는 오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떡만 있는 정말 떡볶이 그리고 치즈가 보통은 막 이렇게 덩어리채로 녹여주는데 여기는 그 피자치즈를 그냥 떡볶이에 바로 뿌려가지고 이렇게 모형이 그대로 보이는 겨울에 추울 때 먹방을 해야겠어요 땀이 절로 나 신전보다 이 빨간 김밥 훨씬 잘해요 되게 촉촉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서 그만 먹어야겠어요 이따 저녁에는 귀찮지 않으면 또 먹방을 찍어볼 예정인데 뭘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마라탕 먹을 것 같아요 김밥 김말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여기 가성비 대비 되게 괜찮은 집인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웃음> 야 이거 뭐지? 이거 줄까? 반전 여기 있었음 애기 여기 있었니? 일로 와봐라 애기 여기 왜이렇 있었니? 그쇠물에안 담겨 샤크일 너무 예쁜데 샤크가 카메라에 예쁘게 안 담기네 아쉽다 그치 Thank <laughs> you.